이 악기가 뭔지 아는 친구 있 피리. 피리 피리는 아니지 딸라달던 딸라따 진진이 거 맞아 맞아 우리 어, 친구가 우리 이 악기는 태평구라고 불러요 4 0년 전부터 사용된 악기고 서남아시아 중국 베트남 그리고 북한 한국 이렇게 쓰고 있는 악기거든요 뭐이 친구들 중에서 혹시 태평소 불러보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부러워 보고 싶어요. 불어보고 싶어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태평도를 부는 거는 또한해 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코로나라서 이제 어, 침착 중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딱한 명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오면은 어, 맞네 생각보다. 이따 뭐 오면 한명볼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를 해줄게요. 네.